조회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 폼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오른쪽 경계선은 19 정도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인쇄할 때 A4 용지에 거의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20에 가깝게 만드시면 페이지가 2페이지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9 정도로 맞추면 살짝 A4 용지보다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19.5로 해도 상관없지만 19 정도로 맞춰서 작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단에 레이블을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줄을 바꾸실 때는 Shift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칩니다. 글자를 다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 탭에서 글자 크기는 16을 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크기가 맞춰집니다. 그 다음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목록 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다음, 쿼리를 선택하고 다음, 직원번호, 구분코드, 연수비, 교육월수, 종류를 더블클릭해서 선택해주시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직원번호의 오름차순을 해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마침을 해주겠습니다. 직원번호 레이블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오른쪽 경계선이 제목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더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속성 시트를 눌러주시고 열 이름을 예, 테두리 색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누르시고 행원본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쿼리 1만 있는데 여기에서 좀 중요합니다. 조건을 먼저 주겠습니다. a o r s라고 주시고 빈 셀을 클릭하시면 그대로 입력이 되고 엔터를 치시면 세컨드가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s라고 쓰시고 빈셀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연수비는 작다 200000을 해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조건이 완성됐는데 보기에 sql문 보기를 하겠습니다 sql문을 작성할 때 이너조인 구문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제약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너조인을 하시려면 반드시 테이블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from 다음에 테이블명을 적게 돼 있는데 query 1만 가지고 모두 쓸수 있기 때문에 이너조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query 1을 쓰지 않고 테이블 1,2를 가져와서 테이블 두 개를 쓰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쿼리 1을 눌러서 드롭다운 단추를 누르면 테이블 1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테이블 추가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고 테이블 1을 더블클릭, 테이블 2를 더블클릭해주시고 닫기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번호에 테이블 1이 나오죠. 테이블 1에 직원 번호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 1을 선택해 주시고 구분 코드도 테이블 1에 있죠. 근데 위에 내용이 테이블 1점이라고 나오면 실제로는 테이블 1점 테이블 1점 구분 코드가 돼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1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구분 코드를 클릭하시고 드롭다운 단추를 누르면 구분 코드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1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연수비도 테이블 1, 교육월수도 테이블 1, 종류는 테이블 2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테이블 2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구분 코드에서 구분 코드로 드래그해서 연결선이 생겨야 조인이 됩니다 조인의 기본값은 inner j o 이기 때문에 바로 보기에 sql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inner j o 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on 해서 조건이 나왔는데 테이블 1의 구분 코드와 테이블 2의 구분 코드가 같은 게 조건이죠. 그 다음 웨어 조건 절에는 구분 코드와 연수비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는데 웨어가 조건이죠. 구분 코드는 A 또는 구분 코드가 S면서 연수비가 20만원 미만으로 구분 코드와 연수비가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 오더바이 구문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는데 order by는 정렬의 순서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번호로 정렬을 할 건데 asc를 적거나 아무것도 안 적으면 오름차순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번호로 오름차순이 된 거죠 만약에 desc를 적으면 내림차순이 됩니다 그래서 SQL문을 정확하게 요건에 맞춰서 완벽하게 맞췄기 때문에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삭기를 누르시고 예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계속 풀때 텍스트 상자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되냐고 문의가 많아서 이번에는 레이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블을 클릭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이제 위아래 크기를 여유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 목록 상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속성 시트를 누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행원본을 클릭해 주시면 셀렉트 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c 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레이블을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내용이 바로 와서 붙겠죠. 그 다음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서식 탭을 누르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도형 윤곽선에서 선의 종류는 파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전체를 블럭 씌워주시고 서식 탭에서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블럭을 씌우신 다음에 정렬해서 맞춤 왼쪽을 해 주시고 방향키로 조금 안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목만 다시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넣어 주시고 간격은 조금 붙여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다음 글자 크기는 너무 큰것 같아서 좀 줄이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글자 크기는 11 정도로 줄여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크기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방향키로 조금 붙여주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선을 눌러서, 키보드의 시프트 키를 먼저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속성 시트에서, 형식 탭에, 테두리 두께를 가장 굵은 두께로 해주겠습니다 창을 닫으시면 만들어졌죠 목록상자와 선을 같이 드래그하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정렬 탭에서 크기공간 가장 넓은 너비를 에 하시면 가장 넓은 너비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맞춤 왼쪽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홈 탭에 보기, 폰 보기를 눌러서 스크롤 바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해 봅니다. 스크롤 바가 생기면 안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직원 번호가 11021102에서 중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는 보기에 디자인 보기 하시고 목록 상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속성 시트를 누릅니다. 데이터 탭에 행원본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점점점을 클릭합니다. 저희들이 쿼리 1이 살아있으면 쿼리 1에 있는 내용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중복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 1을 마우스 오른쪽 테이을 제거해야 중복 내용 없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복 내용 없이 잘 나왔죠?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눌러 주겠습니다. 보기 폼 보기를 하시면 1102가 중복 내용 없이 잘 나왔는데 그래도 스크롤바가 나왔기 때문에 위아래 크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 블럭을 씌워서 아래로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보기 폼보기 해보시면 스크롤바가 사라졌습니다. 이젠 모든 작업이 정확하게 끝났기 때문에 닫기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하겠습니다. 구분코드, 직원번호, 교육월수, 연수비, 총교육비, 교육비 할인액, 최종 납부액을 더블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구분코드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분코드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구분 코드 안에서는 직원번호 오름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원번호를 오름차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옵션을 누르시고 직원 구분별 합계에서 총 교육비, 교육비 할인액, 최종 납부액 합을 산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합계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총평균도 적어야 되기 때문에 평균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체크해 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경계선을 보시면 19는 넘어갔지만 20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크기가 최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크기를 오른쪽으로 벗어나시면 이제는 두 장이 인쇄가 됩니다. 사무자동화 시험에서는 인쇄물이 두 장이면 그냥 실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0이 넘지 않는 크기, 이 크기를 유지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필요 없는 내용은 먼저 지우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까만색 하살표일때 클릭해서 딜리트, 그리고 아래쪽에는 총평균만 있으면 되니까 총학계이주은 전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일 때 클릭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아래로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까만색 오른쪽 화살표일 때 클릭, 흰색 화살표가 됐을 때 잡고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보고서 머리끌을 클릭하시고 회색 음영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분 코드는 왼쪽에 적어 주시면 되는데 테이블 1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클릭하시고 테이블 1점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두 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좁은 너비에를 해주겠습니다. 직원 번호를 선택하시고 왼쪽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에를 해주겠습니다. 교육월수도 선택해주시고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를 해 주겠습니다. 연수비도 선택해 주시고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맞춰 주겠습니다. 총 교육비를 선택해 주시고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해 주시고 교육비,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최종 낙부액도 선택해주시고,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잘리는 곳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보겠습니다. 홈탭에 보기에 보고서 보기 그러면 잘리는 내용 없이 모두 잘 보이네요. 그리고 학계 앞에 ZZZ라는 걸넣으라그랬는데 ZZZ는 직원 구분 코드에 해당하는 종류를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종류를 넣어주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 직원번호를 하나 복사해 오겠습니다 컨트롤 c 바닥글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적당히 끌어오신 다음에 직원번호가 아니죠 속성 시트를 누르시고 데이터에서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종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으시면 여기엔 종류가 자동으로 오겠죠. 그 다음 작성 일자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네, 데이트 가로 열고 닫겠습니다. 작성 일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한칸 띄우고 콜론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회색 조절점을 오른쪽에 바짝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오른쪽에 약간 여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좀 바짝 붙이겠습니다 이제 전체 블럭 씌워서 서식 탭에서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 도형 윤곽선은 투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금액에 관련된 값은 전부 통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를 누르시고 형식에서 형식을 통화로 해주겠습니다. 소수자리수는 0으로 하라고 했죠. 정렬해 주시고, 평균은 총평균으로 바꿔서 줄을 좀 맞추겠습니다. 위아래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조금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선을 넣어주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선을 선택해주시고 Shift키를 먼저 누르시고 선을 그어주겠습니다. Ctrl-C, Ctrl-V를 누르시고 그 다음 위아래로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해주겠습니다. 상 간격 조정을 해주시고, 선 하나만 선택해서 컨트롤 C, 바닥 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해 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신 다음, 크기를 좌우로 크게 잡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서식 탭에서 가운데 정렬 밑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홈탭에 보기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고 회색 음영을 없애줘야 되고 총 교육비의 칸을 조금 키워 줘야 되죠 그러면 보기 디자인 보기 해 주시고 머리글을 선택하신 다음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 본문을 클릭하시고 교차 행색에서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 주겠습니다. 데이트가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데이트의 크기를 많이 줄여 주시고 작성 일자를 더 붙이겠습니다 총 교육비를 쉬프트 키를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 주겠습니다. 홈탭에 보기, 보고서 보기 교육월수를 조금 가운데 맞춰 주시고 구분 코드도 가운데 맞춰야겠죠. 그리고 작성일자는 조금 키우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가운데 정렬, 교육월수도 가운데 정렬 해주겠습니다. 직원번호도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홈 탭에 보기에 보고서 보기 이젠 잘리는 내용도 없고 위치도 뭐 대충 된것 같습니다. 이제 인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누르시고 인쇄 인쇄 미리 보기 상단에 페이지 설정 위쪽을 60 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단추가 있는데 반드시 회색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구분 코드는 한 번만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면 안되죠. 그래서 보기, 디자인 보기, 구분 코드를 선택해 주시고 속성 시트, 형식 탭에서 아래로 쭉 내려주겠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바꿔주겠습니다. 보기, 보고서 보기에서 틀린 내용 없이 정확하게 잘 나왔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예를 해주겠습니다. 저희가 폼 1에도 상단 여백을 설정해야 되죠. 폼 1을 더블 클릭해서 상단에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위쪽을 6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회색 음영이 있네요. 회색 음영을 없애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 본문을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 탭에서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흰색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해 주시고 저장을 위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두 개와 쿼리 폼 보고서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630 폴더에 엑셀 파일과 엑세스 파일이 저장되어 있죠. 이제 파워포인트만 저장하시면 됩니다.